오늘은 새로운 장비와 함께 너프된 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약해지고 얼마나 쓰레기가 됐는지 아니면 쓸만한지 한번 봐야 될것 같네요 한번 제가 체감 느끼고 계속 설명해드릴게요 오케이? 오케이 야 그러면 이거 초반에 약해지는 거 아니냐? 초반에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신드라 존나 세다 진짜 어? 어 이거 어떡하지 잡아야 되는데 아직 도망갈 시간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왜 제드 같은 걸 너프하고 그러지? 사이로스를 너프하라고? 사실 사이를 너프해야 돼. 지금 사이리 제일 사기야. 알았어. 그냥 박을게요. 오면. 나이스 이거 이득이죠? 라인 때문에미쳐가이고이쳐이지이취아 근데 뭔가 약하긴 하다. 확실하게 톱날랑감 갔는데도 저 정도 피밖에 살짝... 그... 뭔가 보인다. 그 약해진 게? 다치 까 지는 아닌 것같아 What's up? 을했와 어, 진짜 약해지긴 했다. 근데 제드 입장에서 느끼는 건데 맞을만한데? 그러니까 예전에는 때리면 아 제드 존나 아프네 이거잖아. 근데 요즘에는 만약에 이렇게 너프 되고 하면 그냥 맞을만하다 정도 될것 같은데? 다 맞아도 그렇게 <웃음> 아프지가 않은데요. <웃음> 날고 있습니다. 난 오히려 이번 너프 먹은 거좀 좋아 밴률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그리고 숙련도 있는 사람만 좀 쓰면은 괜찮지 사실 이게 숙련도가 엄청 세거든 아 그건 확실하네요 일단 저 같은 3렙 전 교전 때리는 애들은 좀 너프 심할 수도 있어요. 저같이 초반에 좀 이득 볼려온 애들은.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괜찮은 것 같기도. 일단 더 해볼게요. 응 음, 가줄게. 아 어, 가다 가다 가다 가다 가. 아 약한데? 아무리 생각해도 약한데? <웃음> 안녕 강한데? 정복 썼쓰니까 나쁘지 않을 수도? 야야너 뭐해 아니 이게 맞아? 엥? 가봐 가봐 가봐 가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야, 여기 있잖아 좋았다. 이거 가자. 이거 플래시 없어 없어 플래시 없어. 해 해. 해 그냥 좀 그렇지. 플래시 이제 없어 이제 루플. 이제 노플, 이제 노플 아 제발 아유, 아, 밀걸 아니면 에어 싸우자? 이거, 아, 자, 짠거 레전드야. 맞아 이건 거여야지 얘들아. 우리 진영인데. 력을 음. 보여주지? 꽈비 아 니달리를 잡았어야 됐는데 어, 아쉽네 ㅈ됐다 <목소리> 지금 니달리를 한번 잘라주는 게 제일 클거 같은데 니달리를 못 잘라주네 에이거 에이, 치나보다 어어 치나보다 치나보다 치나보다 발언 이렇게 꽁으로 준다고? 네, 니달리한테 게임 되는 건좀 그런데 지게 생겼네. 이러면 할 만하다 가봐 나이스. 나갈게 어? 이거 쫓아갈 만한데? 이거 쫓으면 킬인데? 포탑을 파악 했습니다 끝났다 승리. 아 모르겠다 나도 이제 그냥 제드 응? 그냥 쓰자 어, 노프 이렇게 말해봤자 체감 심하냐 크냐 이거 말해봤자 의미가 없다 <목소리>